팔품사 수업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팔품사 이러면 보통 생각나는게 표죠 표. 어, 표를 먼저 싹 그려주고 보여준 뒤에 나중에 어, 문장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영어 문장을 하나도 없고 표만 그리다가 끝난 수업도 있어요. 미술 시간도 아닌데 제가 하는 그 수업은 문장을 가지고 먼저 보여줘요. 마지막에 표로 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주는 수업이에요. 굉장히 상당히 생각보다 이해가 될 거야. 예, 자 볼게요. 자, 교재가 있는데, 교재를 보면, 네모 안에 먼저 이렇게 아주 쉬운 문장들이 있어. 얘를 보고, 얘를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할게요. 자, 1번, 첫 번째. 자, 다짜고짜로 두 문장 차이 좀 한번 생각해봐요. 에이, 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음.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어때요? 데이비드가 만드는 거지, 문제를. 내가 문제하라는 얘기야. 밑에 거는 어때요? 어, 역경이 만든거죠. 지금의 데이비드를더확 달라졌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응, 그치죠 어, 주어가 삶미진단수라동사에 S가 붙어서 그런가 이런 문법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거지. 뭐 때문에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잘 보면 뭐가 달라졌어요? 아 그렇죠. 순서가 달라졌어 이게 핵심이라고. 영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뭐다? 어, 순서다. 음, 질문을 안 하거든요. 응, 어, 안 주고 안 받아. 어, 눈 마주쳐도 막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영어는 뭐다? 이거 답해주면 돼. 영어는 뭐다? 순서다. 이렇게. 자, 이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영어는 뭐다? 스, 순서다. 어, 한번 더. 영어는 뭐다? 어, 순서다. 영어는 이 순서를 익히는 거야. 그럼 영어는 어떤 순서로 되어있냐? 잠깐 써볼게요. 음, 이런 순서로 되어있어. 뭐뭐가, 뭐뭐이다, 뭐뭐한다, 뭐, 이런 순서로 되어있어. 어, 그이 순서로 이제 영어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로 주어라고 하죠. 어, 얘는 뭐라고? 동사라고 하죠. 어, 얘를. 목적어 또는 어, 보호라고 그러는데 어, 복잡하니까 그냥 무엇? 뭐. 음. 어, 다시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있어. 데이비드가 만들어. 뭘 만들었어? 궁금해져야 돼. 어. 문제를 만들었죠. 뭐 이런 느낌이야. 어. 얘를 주어, 얘를 동사, 얘를 그냥 무엇? 뭐. 이런 식으로. 자, 밑에 거 하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되죠. 얘는 뭐야? 데이비드가 죽였다. 어, 바퀴벌레. 어, 살상을 한 거죠. 푹 소리 나잖아. 바퀴벌레. 얘는 바퀴벌레가 죽인 거죠. 데이비드를 어, 어느 쪽에 더 가까워? 아, 저는 이쪽에 더 가까운데. <웃음> 벌레 보면 막 기겁해가지고. 아, 어, 뭐 이런 게 있어. 자, 뭐가 달라졌다. 영어는 뭐다? 순서다. 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 뭐 뭐가 뭐 뭐한다?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 어,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여기 사이 사이에 흔히 얘기하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아, 꾸며주는 말. 어, 동네 일진인, 이런 식으로. 여기 일대를 넘어서 뭐 전국구 일진인 데이비드가 죽였어. 아, 바퀴벌레. 소문은 사람 죽였다고 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야. 먼저 알겠어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붙어가 길어지는 거야. 어,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게 있어. 전명구. 음, 나머 이제 가로를 치면 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어, 딱 7개만 먼저 외워놓으면 이게 개념이 머리에 들어갈거야자 어. 뭐가 있냐 음, 이것도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전명군의 이런거 어. 아버지 방 들어간다 어. 어색하죠 어, 어떻게 안어색할까요 어떻게 안어색할까 어. 어. 아버지가 또는 아버지께서 방 어떤식으로 에 또는 방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연결해주는 말이 있는데, 얘네가 전치사야. 우리나라 말로 에서로에달라는거 음. 그래서 보면, 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것도 어때요? 어, 사무실 안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어렵냐? 이게 사실 엄무에 따지면 위에라는 뜻인데, 얘는 접촉의 의미가 있어. 붙어 있는 거야. 상태를 얘기하는. 이는 뭐냐? 어, 공간의 의미가 있어. 응. 음. 그래서 인디오피스라고 하고, 하지. 어 온디오피스는 안 되는 거야. 어디 사무실에 붙어 있는 어제 가잖아.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음. 자그 다음에 얘는 다 알죠. 프롬프트 뭐뭐부터 뭐뭐까지. 어편집쓸때 쓰는 거잖아. 이거는 뭐? 어, it's for you 이러죠. 너를 위해. 음. 목적을 나타내. 이게 또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가면 돼. 위드는 뭐야? 음 동반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함께. 음. 그 마지막으로 오브는 어이다 알아서 지금 싹 이러는 거죠. 어이 그대로 쓰면. 의이 되죠. 어, 오분은 의죠. 얘만 예외적 으로에서로고 아니야. 뭐, 뭐, 의. 건강해. 이런 느낌이야. 어. 자, 지금 외, 외웠죠? 시간 잠깐 줄게. 잠깐 외워봐봐. 어. 이교재 안에는 전지사 7개밖에 등장 안 해. 되게 이제 전지사가 잘안 돼가지고 해석이 잘안 되거든. 어, 물어봐야지. 어, 됐죠. 친구가, 친구를 위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어, for my, his friend. 뭐 이런 식으 어, 잘 외웠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전치사 9, 전명구가 나오면 이제 가로를 친다. 자, 이거 먼저 가로 한번 쳐봐. 이래 A가 B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가로 치는 거. 어, 교재에다가 살짝 해보면 좋아요. 스텝 2번, 번호가 있거든. 오케이. 그지, 그지? 아. 자, 볼까요? 1대2번은 인부터 어디까지야? 어, 하스비드까지. 음, 2번은 인부터 어디까지? 어, 또 하스비드까지. 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돼? 뭐뭐가 뭐모 한다, 이 말이야. 그녀가 있다, 어디에 있어? 병원에. 어,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어, 그냥 일단 그냥 병원에 있는 걸 쓰이 있어. 2번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She's in the 하스비드, 이러 되는 거야. 그 병원에 있어,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겠죠. 나 얘는 어떻게? 그 소년대 어떤 소녀? 병원에 어, 그 소녀가 어, 간호사가 아니야, 의사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어, 얘네가 없어도 돼. 그 소녀는 간호사가 아니야, 의사야. 이렇게 돼. 어, 근데 이게 들어가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길어지. 예전에 제가 이제 출판사에 있었는데, 한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기 이제 연구원분들이랑 점심 먹기 내기를 했어. 한개 문장을 누가 제일 길게 만드냐? 어, 그랬더니, 정말 완전 영작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 페이지를 만들더만. 전면구를 한 100개 붙여가지고, 어, 뭐, 뭐냐, 뭐냐, 그 캠퍼스 안에 자판기 옆에 있는 뭐 밴딩머신 안에 뭐 이런식 있잖아. 어,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네만 가로를 치고, 어, 뭐뭐가, 뭐뭐한다, 무엇. 뭐. 어, 이건 이제 잘보수 있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2, 3, 4분도 가르 쳐볼게요. 지금 쳐봐요. 교재에다가 가로 탁. 어, 직접 해봐야 되거든. 예, 혹시, 이제, 하시면서, 해석을 밑에 쓰는 분들이 계신데, 기초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어, 연필 내고 가로치는 게 최고야. 자, 2번 볼까요? 어, 인부터 어디까지? 명사까지 가로치면 돼요. 컨츄리까지. 응. 음. 조은이 살아, 어디 살아? 어. 희골에 또는 그 나라에 이렇게 되겠네. 어, 얘는, 부터 어디까지? 음. 탑까요 오븐부터. 여기까지. 이게 없어도 되거든. 사람들이 먹는 거야. 컵라면. 근데 어디 사람들? 그 산에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응. 먹어봤어요. 컵라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 아직 인생을 모르는구나. 먹어봐야 돼. 한 번쯤. 자 쓰레기만 잘 치우면. 자 그냥 오븐 볶기. 사번먹기 어떻게 해 돼? 오븐부터 어디까지? 어, 헬스까지죠. 시작. 어, 건강해 이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석을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면구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가로친다.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 음, 음. 나중에 이제 듣기를 하다 보면, 듣기가 빨리 안 되는 최고, 어, 그 제일 큰 이유가 그거야. 듣기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해석 습관 때문에. 우리 듣기를 할 때는 쏙 지나가잖아. 앞뒤로 오갈 수가 없어. 어, 한번 건너간 물을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물을 싹 지나간단 말이야. 순서대로 해석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바꿔놔야 돼. 어, 자, 해볼까요? 넘겨보시면, 엑소사이즈에 스토리가 있는데, 아니, 해보면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장발장 이야기야. 음, 천천히. 왜 그, 참치 해체 쇼본 적이 있어요. 스시집 가면 막 하는데, 뭐뭐가, 뭐뭐이다, 무엇, 이러면서 해체하듯이. 끊는 거야. <웃음> 연습은 이렇게 쉬운 문장으로 해봐야 내게 돼요. 우리가 피겨스케이팅 처음 배웠는데 김연아 선수에게 처음 배우면 아마 뭐 시작 못할 거예요. 트리플 악셀 하다 발목 부러지고 이러겠죠. 쉬운 걸로 이렇게 천 천이 해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같이 해보고 나중에 다시 영상이 제공되니까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어, 그는 어, 이다 배가 부푼 이래도 되고 그냥 배가 부프다 이래도 되겠죠. 어, 그는 훔쳐 뭘 훔쳤어? 빵. 어, 그는 받는다 뭘? 어, 감옥형 19년에 저명구죠. 음, 가르치면 돼요. 그는 쓴다 19년 어디서 감옥에서 음? 그는 아니다 어, 젊은 사람이 남자가 더 이다 음. 그는 이다 어, 노인 마흔 45살, 19살에 들어가 가지고 19년 살다. 어렇 나온 거야. 19년 양을 받은 거죠. 어, 이렇게 된 거야. 이당시가 생각해보면 장발장 시대 평균 연령이 지금처럼 80세, 뭐 90세가 아니죠. 60살 이렇게 되면 죽었단 말이에요. 어, 송장되기 전에 나온 거죠. 빵 하나 훔치고 볼게요. 그는 자유롭다. 어, 지금 석방됐다. 이 말이에요. 어, 그는 있다. 어, 길 위에. 음. 그는 가지고 있지 장소, 잠을, 밤을 위해 잘 것이 없는 거야. 어, 그는 가지고 있다. 친구 가지고 있지 않다. 친구 그와 함께하는 목사님 본는다 그를. 그래. 음, 그는 장다 어, 어, 그의 그래, 교회에서 도와줬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 훔치죠. 음, 그는 훔친다. 그의 물건. 나베의거 그냥. 그것은 아니다. 빵 뭐다? 어, 성구다. 우리 어, 성당 이런 데 가면 뭐 은초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훔쳐. 응, 한 그는 도망간다. 응. 교회에서부터. 어, 경찰 체포한다 그를. 음. 경찰. 데려간다. 그를. 어, 목사님께. 그 경찰관이 물어보죠. 응. 그가 훔쳤죠. 라이트하면 right? 그렇죠. 물어보는 거. 응.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입니다. 나의 선물. 어, 그를 위한. 어. 뜨거운 눈물이 모였죠. 그의 눈에. 응. 그리고 그는 엉엉 울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엉 울었다. 영어 um, 크라잉 아니 크라잉 앤 크라잉 이러면 되겠지. 영어를 잘하려면 이렇게 많이 읽어야 돼. 읽으면서 좋은 표현들을 옮겨 적는 거예요. 언제 한번 써먹어 볼까 이러고 있죠. 제그 사촌이 있는데 사촌 애기가 언어를 배우는 걸 봤어요. 같이 이제 버스 아, 버스가 아니지 차를 몰고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차를 몰고 가시는데 저 아버지 보고 이제 한세살 정도 된 애가 머리가 뿜뿌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어, 근데, 뿜뿌라가, 그, 일본 말로, 뭐, 좀, 잘안 된다, 고장났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 바보, 이런 거. 어, 얘는 이제, 이 단어가 그냥 어감이 좋았나 봐. 그 말을, 이제, 한번 써먹으려고, 마음속에 넣고 있었겠죠. 어, 언어, 애들이 그렇게 언어를 배우거든. 그,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서, 아, 좋은 표현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야. 이런, 어, 그것은 이다, 시작. 응? 음, 그게 새로운 인생이야. 음. 이것이 이다, 어, 두 번째 기회. 뭐 이런 식이야. 어. 가슴이 좀따 따뜻, 따뜻해지지 않아요? 아니군요. <웃음> 제가 좀 썰렁한 농담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 아, 원래 잘하는데. 아, 자, 오늘 볼게요. 난 3번. 음, 그러니까 핵심. 영어는 뭐다? 영어는 뭐다? 순서다. 음? 전명구가 나오면 어떻게 해달라? 가로로 묶어달라. 어, 이 연습을 자꾸 해달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에 A에서 D까지 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돼? 잠깐만. 어떤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지금 수용하는 거지. 얘는 할수 있는 거고 얘는 할 거라는 거죠. 예정을 나타내는데 얘는 어, 해야만 되는 거지. 어, 이런 거야. 자, 수용하다가 의미가 이렇게 다양해지죠. 어, 얘는, 얘는 뭐라고 하냐? 조동사라고. 어. 조동사는 동사 앞에 가지고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말을 할수 있게 해줘. 어. 하나 놓을게요.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어. 1의 A와 B번.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봐. 어. 어떤 차이가 있어? 어, 했죠. A 번. 어, 그는 먹을 수 있다. 어, 수프를 어, 젓가락으로. 대단한 능력이죠. 젓가락으로 수프 먹어봤어요.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 있대. 이런 거야. 이때 캐은할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중에서도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밑에 캐 넣어. 약간 비교해 볼요 스모킹은. 상하게 할수 있다. 나의 건강은. 이건 능력인가? 흡연에 이런 능력이 있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어, 이런,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게요. 위에.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 음, 얘가 어때? 그녀는 내년에 서른 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음, 얘는 추측하는 거죠. 미래나. 미래 음, 거는 자, 그럼 누수가 바로 보고와 진행할게요. 가라앉을 거다, 큰 배. 어, 이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언을 하는 내용이 아니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로도 그렇고, 캔에도 그렇고 어떤 의미도 있다. 가능성의 의미도 있는 거야. 또 알아놓을게요. 저 동산 이런 거야. 얘 비슷한 내용이죠. 음? 리더는 어, 겸손해야 된다. 얘는 어, 공무원은 어, 그죠. 고위 공무원을 얘기하는 오피셜은 겸손하고 친절해야 만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조 동사 이렇게 알아놓을게요. can, uh, will, uh, should, must. 이런 게 있어요. 응.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end 응. but w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접속사라고 하는데, 응. 접속사는 이어주는 거예요. 응. 우리 데칼코마니라고 혹시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한 번씩 하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하트를 그려, 물감을 쥐. 반을 접어 찍 하면 어떻게 돼요? 하트 이렇게 딱 되는 거 있죠. 양쪽이 똑같아지는 거. 어, 얘네가 이제 등이 접속사예요. 양쪽이 똑같아.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 앤더버드. 야, 그리고라는 뜻인데 모아모를 연결하고 있어 지금. 음. 응. 리치하고 헬솜을 연결하고 있죠. 어, 그는 부유하고 어떻다? 잘 생겼다. 아, 어, 이렇게. 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등인접사 그래. 야, 그렇게 연결해 준다고? 아, 얘는 어때? 모아모를 연결해주고 있어 버 음, 응, 되죠. 여행결정. 비빔밥은 먹죠. 근데 안 먹어. 뭘안 먹어? 김치는 못 먹어. 아, 이런 식으로. 어? 연결해주는 말들이 있지. 어, 그냥 얘는 뭐아뭐를 연결해주고 있어. 너는 먹을 수 있다. 음흠. 진한 커피 어, 또는 녹차. 어. 커피와 녹차를 연결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 된다. 이 말이지. 어, 둘다 달라고 갑질이죠. 뭐 이런 거야. 자, 얘는 end but so, 어, or 이런 걸 이제 묶어서 등이 접사라고 한다.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뭐와뭐가 뭐와 연결되는지 한번 착 한번 보세요. 전혀 몇봐 응, 되죠. 어. 엄마 혹은 아빠가 어, 연결해주는 말이죠. 응. 집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네. 얘는, 얘는 어때? 모한 모를 연결하고 있어. 명사 명사를 연결하고 있죠. 어. 마우스와 지하를 고양이는 미호해 서로를. 죽을 만큼, 이렇게. 얘는 어때? 젊지만 지혜롭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 4, 5, 6번. 잘 풀어보세요.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어, 이거, 보고 바로 풀어보죠, 뭐. 자, 볼까요? 4번은 어때요? 공부했다,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지. 음, 성적이 안 좋았네. 버시겠죠 어, 이런 식으로. 밑에 거는. 그들은 판다? 어, 이렇게 연결해주잖아요 팝콘과, 어, 코가 콜라를 팔죠. 콜라를 팔죠. 얘는요? 음, 5알이겠죠둘 중에 하나잖아. 죽거나 또는 살거나. 그것이 문제로다. 어, 이렇게 되면. 행위드 대사죠. 자, 그 다음 해석해볼게요. 두 가지 했지. 조동사와 접속사를 했어. 어, 자, 한번 해석해볼게요. 아, 이게 이제 접근하다라는 뜻이죠. 칠판 보고 바로 한번 해볼까요? 쫙 한번 해 지금 순서를로 하고 있죠, 해서? 순서를로 하고 있죠? 자, 같이 해볼까요? 그 남자, 가로치면 되죠. 전면구죠 칼을 가진, 칼을 가진 남자가, 어, 때치하러 오죠. 어때치하러. 어, 접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녀에게. 바짝 붙어오는 거야. 스토커처럼. 그녀는 뛴다. 어, 그리고 남자는 따라간다. 그녀를. 그녀는 뛰고 또, 어디서? 다리에서.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어, 그러더니, 그녀가 떨어진 거야. 어. 여진국이 이뻐서 영화 봤는데 첫 장면에 여진국 죽어. 증돈폭 떨어져. 어디서? 응. 다리에서. 응. 전면부죠. 그리고 신다. 기둥은 응. 다리에. 응. 그 다음에 그녀는 잃는다. 응. 기능을 잃었죠. 네. 이거 따로 와지죠. 응. 그러나 어때요? 응. 그녀는 괜찮다. 자그 다음에 볼게요. 되죠. 자 볼게요. 그녀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 좋은 기억을. 그녀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그냥 잃어버렸지. 하나만을뭐할수 없다. 인지할 수 없다.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경찰이 말하죠. 그녀에게. 유일한 목격자니까. 누가 그 살인자냐. 나에게 얘기해라. 우리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나에게 얘기해라. 근데 불행히도 그녀는 묘사할 수 없어. 외모를. 안면인식장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름이다. 증상에. 그녀는 이다. 그냥 쭉 갈게요. 유일한 목격자다. 살인범에.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머스트 했었죠. 지명해야만 돼. 요 의자를. 또는 묘사해야만 돼. 외모를 밑에 볼게요. 킬러가 나타날 거예요 다시. 이게 안면인식장애가 남편이 이렇게 다가와도 모른대. 이게 누군지. 어, 그러니까 살인범이 남편인 적 다가와도 모르겠죠. 어, 이런 이런 영화야. 어, 일상의 공포를 다루는 영화야. 자그 다음 제가 바로 해볼게요. 그녀는 뭐 할거다? 될거다. 첫번째 사격. 킬러에. 응. 그녀는 있다. 큰 위험하네. 그러니까 전면구니까 쳐주는 것. 무엇을 그녀는 할수 있냐. 무엇을 너는 할 것이냐. 그녀를 위해. 사고는 항상 일어온다. 어, 이것은 될수 있다. 너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어.